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버스터즈입니다. 네, 저희가 이번에 베리어스를 싱글을 발매하면서 이벤트를 열었잖아요. 여러분들 다 아시죠? 그래서 그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베리어스 장벽들, 그거에, 그거에 자신의 장벽에 대한 그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 고민의 상담을 해결해 드린 더 베리어스 시리즈라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일단 저부터 뽑아볼게요. 엄선했습니다. 네. 네, K-POP CRAZY 예, 일단 인스타그램 아이디부터 예사롭지 않으신 분이에요. 예, 알고 있습니다. 예, various, 복잡한 것을 간단히 잘 설명해 주던 신기한 단어인 것 같아요. 제 벽은 제 자신에게 감정을 허락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. 음악은 언제나 제 감정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연결고리였어요.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서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 잊어버렸네요. 저는 아니 저의 벽은 저를 참 외롭게 합니다. 네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제가 그냥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벽이 있으면은 내가 뭐 좋아하는 다른 뭐 좋아하시는 거 있을 거냐,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,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나의 그런 부정적인 마음, 내 감정을 좀 표출해 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인스타그램에 imronan a I'm Roman으로 인기 맞죠? 뭐 일단 더 맞죠. 일 네.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고 제가 제 자신이 싫다는 것이 제 벽인 것 같아요. 이 벽을 꼭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는 세상에선 참 힘드네요. 그래서 Why can we just meet 같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은 베리어스가 저에게 소중한 곡이고 여러 사람의 마음에도 닿았다고 생각합니다. 아 감동이네요. 음. 아,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. 저희도 감사합니다. 일단 고민을 어 자기 자신이 싫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이 벽을 깨는 게 이제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. 이 자기 자신의 사랑이야, 자기도 남을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이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을 때 이럴 때 저희 베리어스 같은 음악 들어주시고 저희도 또 이런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예요. 계속 만들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해서 저희 음악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저희도 너무나 영광이고 그래서 자기,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어, 주변 친구들, 부모님 많이 사랑 나누시고 정말 좋은 삶 그리고 행복한 삶, 유택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목사님 같네요. <웃음> Why can we just live? 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그고민 있으신 분께서 저희 콘서트장에서 꼭 만나가지고 실제로 저희의 라이브를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꼭 만나요 근데 솔직히 그 지를 때 진짜 속 시원해 요왔던가 I need you too much 약간 발음 좀 잘... <웃음> 읽기 어려워 <웃음> 제 벽은 꿈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불안감이에요 가수가 되고 싶고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두려움에 얼어붙어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이별을꼭이견으로 망가념을 다 쓰고 있어요 버스터드도 처음에 무대에 섰을 때 두렵고 불안했나요? 어.. 일단.. 불안했나? 음. 불안했지 너도 저 고민은.. 저, 저너 고민을 얼마나 했을 거아 내가 없었구나 내가 없었어. 그러니까. 없었어 너 모르지 그러니까 해결하세요 빨리, 빨리. <웃음> 일단은. <웃음> 꿈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불안감. 어, 일단은, 뭐가 어떻게 될지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. 그게 어려워서 질문을 하신 거죠. 일단 꿈이란 게 있는 게. <웃음> <놀랍다>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게 무섭고 하기 힘들 것 같아도 한번. 도전을 하는 용기를 가지시는 게 맞아, 맞상 부딪히면 그치, 별게 아닌 경우가 되게 아닌 많아서. 경우 많아서 중요한 거는 모범인 것 같다잖아 아직 해본 게 아니라고요 맞 그러니까 어, 일단 지르고 보는 나은 거 같아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 예. 결과를 있어. 모르니까 <웃음> <웃음> 네, 다음 저도 해보겠습니다 빠이빠이 <웃음> <웃음> 해라 자,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지울리아 알바님 첫 번째 벽은 제 과거예요 예전에 겪은 일들 때문에 자존감이 없으며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. 그리고 두 번째 벽은 사회예요. 저는 사회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루는 게 너무 싫고 모두 오직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있다고 느껴요. 현재 우리 세상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거는 어, 제가 올렸던 제 장벽 고민 관련 비슷한 것 같은데 생각이 일단 많으신 것 같아요. 생각이 저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일을 잘 진행하지 못하고, 제 자신을 불신하고, 그로 인해서 또제 자존감도 낮아지고, 그런 것들이 모두게 약간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은데, 어이 질문 두 개를 좀 크게 보자면, 어쨌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, 어 자존감이 낮으면 저 역시도 약간 그랬던 적이 있는데, 자존감이 낮으면 어 제가 저질렀던 실수에 관해서나, 아니면 이제... 상대방, 제 3자에 관해서 약간 깎아내리거나 약간 불신하거나 불안감을 가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잘, 잘하고 가장 즐겁게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일이 뭘까?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제가 즐겁고 엔돌핀이 돌고 그리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 제 자,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. 자전, 자동적으로 그래서 어 뭔가 되게 행복하고 게다가 뭐 스트레스까지 날리실 수 있는 일까지 같이 하시게 된다면 자연스레 자존감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과거보다는 앞으로 생겨날 미래의 일이 더 기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압박감 그리고 약간 불신감 이런 것도 당연히 음.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찾으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. 음. 네, 여기까지. 네, 아, 즐거우세요, 예? <웃음> 제가요? 제가 한번, 제가 한번 <웃음> 아, 보고 아, 요 네, 로드나... 로드남 로드남 0100010 님입니다 인스타그램이고요 이번 다른 게시물에 도벽 있다고 올리신 분인데 아 <웃음> 그 진짜로 네. 저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가장 큰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을 계속 해도 되는지 이걸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이 들고. 평상시에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선택은 제가 했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답일지 저조차도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 네, 요런 고민은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은 일단 생각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커지고 어 주님처럼. 현실과 이지... 이시... <웃음> 현실과 갑자기? 이상적으로 생각을 나눠서 하시기보다는 지금 목표로 하시는 걸 그냥 하나만 보고 계속 읽어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. 그리고 좀 얘기를 듣다 보니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어, 현실에만 안주하면 절대 꿈을 가질 수 없겠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도 연곡 토를 준비하고 여러 장의 앨범 발매하고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저희는 무조건 안될것 같다고 생각들거든요. 근데 어느 정도의 이상은 생각을 해줘야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고 현실에 현실에서도 제약이 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말고 둘다 공존한다 생각하고 둘다 잡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많은 생각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저희 팬분들의 고민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아끝났나요 끝난 거 아니야? 아 끝났군요 끝났어? 네. 끝나 하지마? 아 끝났어 어.. 앞으로도 저희가 좀 이런 좋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이렇게 해결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버스터즈 싱글 베리어스를 가면했잖아요 앞으로도 베리어스 그리고 또 베리어스 말고 티어로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내 앨범들도 많이 들어주시면서 좀 고민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7월 11일에 또 방송했고 그다음에 13일에 또6던 그 투어가 있는데 버스터즈 많이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응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